되게 카이 학생들이 노래를 되게 잘하고 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까르페디엠 좋아해서 네, 까르페디엠 앞에 세팀 모두 다 공연이 너무 좋아서 누굴 응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섯 팀중 이기는 팀을 응원하겠습니다 축제준비위원회 상상효과입니다 학생문화제를 많이 참여해주신 학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축제도 열심히 즐겨주시고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상효과 파이팅 1학과 1학번 공재입니다. <웃음> 생명과학과 2학번 김서영입니다 아 일단 밴드가 공연을 너무 잘해가지고, 밴드 공연 좋아하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보컬 분이 제스처를 되게 잘해주셔서 너무 신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신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왜 지금 나가신요 <웃음> 저희 술 사가지고. 상사준비위원회 <웃음> 상사효과 위원장 김윤석. 고위원장 씨엠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원래 밖에서 하려고 했고 열심히 재밌게... 아, 다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연기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나기 때문이죠. <웃음> 자 얘들아 우리 1년 넘게 보면서 다들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 열심히 기획한 만큼 끝은 멋있게 마무리하자. 수고했어 얘들아 고마워. 5왕년 박소정이고요 지금 태울 뮤직 페스티벌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10월 말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생문화제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준비하시는 학생들께서도 이해를 해줘서 행사도 스포츠크플렉스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하는 학생들도 모두 질서 유지를 잘 해주셔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안전하게 잘 끝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타이스탈 생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슨... 구토스 김준영 이성재입니다 공연하는 모든 노래를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공연 연습 자체는 2, 3주 전부터 다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만나서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아닐까요? 마지막 곡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춤추고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무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찢어놓은 만큼 또 회식을 또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술야무지게 먹어야죠 굿토스 네, 그렇죠. 파이팅! 굿토스 가자! 안녕하세요. 까르페디엠 남보컬 최호영 권도영입니다 아 미안! 내가 남보컬 최호영 아, <웃음> 안녕하세요. 까르페디엠 남보컬 최호영 여보컬 권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밴드를 시작하면서 긴장이 많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자신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게 않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거 진짜 후회 없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후련합니다. 다 같이 술을 좀 마시지 않을까? <웃음> 이 곡을 할 때만 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관객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어젯밤 이야기라는 노래가 저이 곡을 뽑겠습니다. 저는 그대에게를 관객분들이 같이 뛰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스 학생문화제 화이팅! 한작동화입니다. 저희가 2022년 썸 우승 팀이 되었습니다. 와. <웃음> 행사 준비해주신 상상력과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공연 좋게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으면서 준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도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긴장 풀린 모습, 좀더 자유로운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요 여기 여진짜머리에요진짜머리에요 한잔하러 갈것 같고요. <웃음> 남은 상금은 이제 동아리와 그리고 저희들 회식과 각자 유흥을 즐기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착 동아 1 동아 1등 했다. <목소리> 오늘 축제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힙합 동아리 구토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저도 과제가 진짜 재밌었어요. 아뭐 그렇죠. 네. 아, 배경은 맞추지. 어... 구토스 응원했습니다. 참가만 했더라면 1등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가를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다들 잘 하셔가지고 잘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공연하는 거 정말 재밌게 봤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저, 파이팅! 안녕하세요. 전지 미 전자공학부 2공학번 서민성입니다. 타이존. 프리플 담당하였습니다 어 이제 팔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외부인들만 원활하게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와주신 분들들이 너무 재밌고 신나게 즐겨주셨던 것 같아서 좋았고 다음번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더더욱 많은 카이생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원픽을 꼽긴 어려운 것 같고 제일 처음에 했던 창작 동화분들은 일단 사람이 굉장히 없었음에도 매우 열심히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공연 무대 자체로는 인피니트가 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 우선 이번 축제 준비해주신 상상효과 분들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을 텐데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카이스트 학생분들 열심히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 수준으로 얘기주세요 <웃음> b u r n i 안녕하세요, 에카입니다. 에카 단장으로서.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엘카란단체 이끌어오면서 너무너무 보람찬 정도, 찬 적도 많았고, 네네. 오으실까요8대 마지막 무대였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호응도 잘 해주시고, 신나서 저희도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엘카로서 카이스타고 분들과 여러분들 모두 이끌어야 할 여러분이 <�힌> 이제 엘카를 이끌어갈 친구들 모두 화이팅하고, 카이스트 타고 분들도 모두 다 같이 즐거운 응원 문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문화재 화이팅! 카이스트 네, 학생 문화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